어. 너뭔 느낌인지 알지? 너도 하고 싶은 거. 진짜 진짜 1 가야 되 여러분, 제가 왔는데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제가 속에 을 잠깐 게개해드릴게요 이렇게. 이작 이렇게. 이작 이렇게. 이렇게이작품가있렇게이이렇이 작품을 이렇이 작품을 이렇게. 이작이제 저희가 이을 냄비 같은 거를 그거 사러 갔으니까 저는 음악이나 그런 거로 좀안 보지 오 이제 우리가 아 저희가 휴일을 받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러 왔는데 한두 시간 좀더 네, 걸렸던 것 같아요, 시간이. 바로 가, 왔는데, 이제, 음악이 필수죠. 오! 오. 음, 엄청 많아.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지금,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저희가 와가너지고지 음, <웃음> 너무, 너무 지금, 저희는 금 지금, 지금, 기능일 수가 있습니다 아 오! 음. 오! 오! 뭐 확실히 큰거 있나? 첫 <웃음> 번째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찬만찬> 물고기 <웃음> <웃음> 습니다 여러분 <웃음> <튀겨먹을> <웃음> <웃음> 너무 끄만데요 <조그맣네요. 웃음> 아, 제가 배우고 있고. <웃음> 와가지고... 두 마리를 믿고 쓰겠습니다. 오, 잡았어. 오, 나이스. 야! 귀엽네. 똑같은 <웃음> 거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네 오 <웃음> 어, 그래도 작동 잡았다 오예 다르다 이거 종류 <웃음> <웃음> 똑같대요 오 누가 죽고 있습니다